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하여 한평생 연구를 했습니다.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틀렸어. 이제 끝났어.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 마음에 낙심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%도 발휘할 수 없는 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, 넌할수 있어. 넌 특별한 사람이야. 이와 같이 말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150%까지 실력을 나타낼 수있다